이왜 시작부터 아프지? 오케이 오케이. 빨리. 발이... 아나나나 <웃음> 아, 나. 야나나나 나. 뭐야 일단은 뭐. 아 얘가 중한이 있다고 하니까. 아, 뭐 공연 있어요? 아공연 <웃음> 아니고. <웃음> 진짜? 우리가 지금 책상도 이렇게 치웠잖아 게임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옮겼잖아요 졸린가? 정훈아? 정훈아! 정훈아! 아 데뷔해서 항상 나는 도망가도 훈련을 해왔거든 아 그래요? 아사와 신기하다 야 좀미는 유진가 제일 많이 했거든 아, 나 진짜 무서웠었는데 아 그래? 나 진짜 아, 그래? 무서웠어 이진아 어. 네, 해봐 저는 그냥 이게분장을 해서 아아아 아아 아, 진짜. 아이씨. 저 ㅏ ㅏ ㅏ ㅏ 나 ㅏ ㅏ ㅏ 어요 좀비 게임 정확한 룰이 그냥 좀비 피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비 눈 가려는 거 아닌가요? 그치 좀비 눈 가려야지. 그래서 야. 그러면 오래 남 사람에 대한 그런 게 있나요? 어드벤티지나 뭐, 뭐 이, 이익 되는 게 있나요? 다음 맞아. 주에 놀러 가라고 어. 법카를 줄게요. 오? 어? 네. 대박. 오. 책임질 수 있어. 아 그럼 진짜로? 네. 아저저제 앞에 법카 써요. 네. 그러면 일단 순서부터 정해야겠네요. 안녕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자 일등. 1등걸려주기 오케이. 순차. 자, 아 저희 그 집안에 리플의그 가족 등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꾸로 가. 오우 1. 움직 2. 3. 4. 5. 6. 자 각자 자기 마스크 눈에다 쓰는 걸로. 자이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나머지 좀비들은 눈을 마스크로 눈을 가리고 뭐 어떻게 뭐 협동을 해서라든지 개인 뭐 플을 해서라든지 이 인간의 소리만 듣고 잡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사람이 좀비한테 어, 물릴 때까지 그리고 항복이 외쳐질 때까지 버티면 됩니다. 네, 그 시간 될 거고요. 됐습니다. 오케이. 네. 내가 시간 줄게 준비 시작! 누가! 아, 나 무서워. 아, 나 무서워. <웃음> 아, 나야, 나야. <무서워. 웃음> 나나나야나나나나야나나나아잡았이 뭐야? 야양아뭐뭐양아어못 잡아 아니, 아니 얘들아 우리 합동 하자 잡손손손손아 근데 머리 손손 뭐. 아까 연주 여기 있었는데? 소리를 내봐 연주야 아, 어, 오케자준형잡어요 아니요 이거 누구야? 슈.. 칠... 깨고? 와! 아! 어, 왜? 왜? 잠 내가 잡고 있었던 기... 김영이었어아왜 아, 연주야 말안 해줘 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 뭘, 뭘 말해줘? 아 내가 연주야 너야! 너 계속했잖아! 어? 야 연주야 나 앞으로 오라고! 죽다죽다 <웃음> 어디 어디! 다죽어아 무서워 무서워! 너 누구야? <웃음> 아반지 아니 누워서 한 바퀴 돌면 나야 할줄 알았어. 와, 어? 어? 어? 어? 어? <목소리로> <목소리로> 아니 이거 밸런스 파기예요 이렇게 밸런스 파괴. 아 나야. 오저저저 소리 소리. 소리. 소리 뒤나 아 어딨어? 개빡치게 하네 여러분 시간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얼마 안 지났어요 아니 정말 웃긴다 진짜 아니 진짜 무서워요 진짜 심장 빨리. <웃음> 아 놀고 있네 놀고 있네 진짜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진짜 못 잡겠다. 아니 나 이제 준비되면 제 바로잡자 신이 있어. 두 번째 라운드 이번에 누구죠? 아 잠깐만 유진이가 누구야? 누구야? 자 아니, 시작. 자여기 어차피 이 유진이야. 선대이 유진이야. 단순해. 정말 단순하게 찾을게. 보통 이거 나야 나야. 유진이 영중이 영중이. 기분이 어때요? 아, 진짜 바보 같아. 아니야 받아. 하지 마요아니 어. 그거 사운드거안 들려, 연주야 그게 어려. 아니 아까 전략 짜신다고 하지 자, 않았어? 자자 자, 자, 다 자자 우리 팀다이동오세요다이동오세요 제발 한 번만 들어줘. 이거 누구야? 강동. 누구. 이거 왠지 이거 누구야? 누구 나왔다. 이미지 이미지. 넥슬라이스 그냥. 이미지. 내가 맨 끝으로 갈게요 이거 저예요? 어? 너, 너 맞어? <웃음> 이거 무조건 어, 벽, 잘해야, 어, 어. 벽. 아니, 발 조심하라, 발. 저 끝에 잡아. 아, 아, 아, 아, 발 조심해요 발. 벽 끝에 잡아. 벽 끝에. 발 움직여 발. 저 반대편 끝에 누구야? 나나나 나, 나. 병을 잡아 병을 아나 지금 쿠션들고 있어 아니 뒤로 잡아 병을 잡아야 돼 어? 아니야 나야 나야 내가 이 뒤로 넘어갔는데? 아나 무서워 나 진짜 무서워 어! 씨. 지나갔어 양정훈이 양정훈 어, 작전 다시 일어 오세요 일어 오세요 <웃음> 이거 무조건 작전 내려가야 돼 저거 누이다세발한번만 믿어줘. 구잡았구야나나 나, 나 연준은? 옆, 오른쪽에 준 왼쪽에. 나왼쪽뒤저 유진. 4분 29초. 유진에서 어, 이 <웃음> 오케이, okay, 나한테 점점 줄어들거든요? 무서워 죽었다, 이제 자 가면. 바로 다음 사람 갈게요 일자, 네. 일자로 가는 게 진짜 압박감이 진영 아무것도 못될게 자, 세 번째, 양정훈이죠? 네, 많이 지쳐 보이시네요 아, 진짜? 아. 이게 진짜, 종류가 지쳐 보이시 자, 시-작! <웃음> <웃음> 왔다, 왔다, 왔다! 잡아, 잡아! 오! <웃음> <웃음> 야, 부쳐! <저, 야>,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너무 아 잡았는데. <웃음> <나> 누구야? 이게 뭐야? 아았다니아 아니, 아니, 야니아야 아니, 아니, 아야 아니, 아니, 아이 아니, 아니, 아니, 아이창니으로 다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나 아니, 아니, 아니, 아, 야 끝에 서 봐. 자, 서. 끝이 어디야? 오른쪽이 어디야? <웃음> 아! 다쳤나? <짜증나. 웃음> 이리와. 이리 와. 얘들아 이리로, 벽으로 와, 와. 앞에 있다. 나 앞에 있어. 소리, 소리 앞에 들려. 지금 다리 사이. 다리 사이 잡는다 이거. 있어. 아여기는 너무 아 근데 움이지 움직이지, 음, 움직이지. 응. 어, 어, 그다음 그 이거, 예. 이거 연주가 캐리하는 프로그램이야 사실 아까 나 좀비가 아닌 상태에서 봤잖아 진짜 재밌어. 어, 진짜 연주 말렸대 나 있겠다, 이거. 혼자 운다니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게 그럼 <웃음> <웃음> 진짜, 야, 진짜. <웃음> 이게 팔 다리도 어가지고 이게 진짜 진짜 그리고 혼자 잡도 있어 너 너무 세게 너무 세게 세요나저손접으는 반지 때문에 반주로 맞아야 아픈데. 바로 끝이 이거. 진짜 바로 끝난다 이거. 바로 끝난다. 손가락 다 잡고 있지. <목소리가> 없어 없어. 아니나야 죽었는데요? 야너 이렇게 11분 버티려고 아니 힘이 없지? 팔에 힘이 없는데 어떻게 아니 아니 그래 기침하는 중간에 한복이라고 말해 자 다시 들어갑니다 하나 둘셋다같 못했다 어, 고뭐 아, 아 이런 인간이 나야. 인간이 아, 아니야. 불... 아아아아아니아해아 불... 불... <웃음> 잡힌게 1분 10초였는데 그때부터 <웃음> 2분.. 와 2분으로 오진거야? 대박이다 그냥 근데 나, 나, 나 진짜 죽은 줄 알았어 어나 죽은 줄 알았는데 지금 나 기절하는 그줄 알았어 나, 나 기절하는 줄 알았어 나, 나 진짜 되게 세게 물었는데 아못 근데 교정이 찰싹 튀어나왔어 아니 근데 아한계 걱정되는 거는 연주가 그 좀비 동료 생각 안하는 거다 물어버릴까봐 지금. <웃음> 그럴 거 같은데 그게 지금 <웃음> 고민이야 자 마지막 좀비들 준비됐죠? 갑니다 벌써 던지는데 이거? 준호 형 일단 난 군부 자 오케이. 시작 가자 자 다리 약간 애매하게 걸려 애매하게 뭐냐 뭐 다리 애매하게 걸려 아 천천히 아, 아, 더 천천히 가 우리 오케이 나도 너무 던지는데 아너자사이로 무슨... 들어가는 발힘줘발 다리 힘줘 다리 힘줘어그 아, 나... 누구야 뭐야 아, 누구야? 여기? 나야 양정 냉정 나야 나야 저 냉정 손을 어, 현주야 현주 현주야 응 일로 와내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있다 아, 여기있는데아 바로 커버비는 그 우리 여기? 어? 아 여기야 여기야 들어왔어 어, 괜찮아? 어, 다시 반 손으로 돌려서 반대 손잡고 그대로 하겠지 오케 이제. j 이 연주야 살 이제. j a 이지 Jane, 이제. j a n 연주야 이제. 이 이제. Jane, 아제 j 이제. 이제. Jane, 이제. Jane, 이제. j a 이 이거 누구야? 나, 나야 나나나 어, 창문이야 나야 나야, 나야 누구야 소리? 나야 나야, 나야. 어? 유진이잖아 어. 여기 에어컨이 안 끝이야 누구야? 나 좀, 나 좀. 아 그럼 손이가 났다가 안났었는데자 다시 병으로 보자 창문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미 우리 시작부터 앞에 있을 수도 있거든 오케이 오케이 다리 잘 다리 잘 하면서 이거 누구야? 나야 나야 나야 나야 아니야 너무 너무 천천히 누나 천천히 천천히 뒤에 있는 거 같아 니야 아니야 저기 스포츠를 좀해 들어 아니 내 생각에 에어컨 바람 때문에 커튼 흔들리는 거야아 어, 맞아. 어, 아 맞아. 그래. 언니 위에 걸레걸는거 아니야 지금? 아저벌 걸리는 거 알았지, 아, 저 해봐라 진짜. <웃음> 아 잠깐만 아, 아, 잠깐만. 미안해. 아니야 이거 내가 볼때 이거 내가 다시 창문으로 가야 돼. 에어컨 뒤 뒤죠? 뭐야! 뭐야! 에어컨 뒤에요! 잠봉이 서 아, 아, 아니 잠봉 타고 있었는데 아, 잠봉을 형이 잠봉 타면 뭐 이런 거 보이는데 아, 아! 그럼 왜? 잠시 <웃음> <웃음>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야나 턱돌아가는데 아얘누구 있네 누나 스파이지 어, 이대로 가면 또 동관에 나오지 비하면 여기 공간이있는거다준도다준자 유진이 나야. 아씨, 영둥이. 네. 연주. 네. 어 미안해. 미안해. 아저씨만 미안해. 왜 때려? 그냥 보너스 때려는데 지금. 나안찰 거. 안 들어, 안 들어. 무서워. 안 들어, 자. 동동아. 조미 어떻게 그래? 포기하실래요? 안 거. 아 물고 싶은데요. 일등이에요, 주노 형이 지금. 어. 자, 지금 열어드릴게요. 하나, 둘, 셋. 열어요? <웃음> 아, 나 여기 계속 만났데 <웃음> <받았는데, 진짜. 와. 웃음> 아니, 유진이가 여기로 와서 어, 이게 공간이 있었나? 하면서 손을 내밀길래 이거를 줬어. 그랬더니 맞추고 그냥 갔어. 아, 천재다 진짜. 아 공간이 만 들었네. 아, 저요 진짜 게임자네. 아니, 원래 여기가 이게 바로 벽이어야 되는데. 나도 몇번 왔다 갔어, 저기. <웃음> 아. 아, 이게 진짜 짬이다. 아, 아내 벽아. 응? <웃음> 응 내가 이겼어. 응, 내가 이겼어. 응 대포콘. 응, 아빠가 엄마 이겼어. 응 대포콘 응, 퍼카. 너 2등 나 1등. 응내두 번째 부금 자리 들어가 볼까? 내가 저두번나 가서 두 번. 웃겨 음, 아, 아, 웃겨 왜 왜? 쓰득이 너무 서서 배가 더워질 거야. 왜왜왜 아 존나 웃겨가지고 <웃음> 아니 이 좀비 게임의 취지가 사실 그 밀폐된 공간을 타고 그 재밌게 하기 위함이었잖아요 이 좀비가 있는데 좀비가 있는데요 <웃음> 좀비가 진짜 좀비야 좀비를 만드는 게임인가요? 와아 진짜 재밌겠다 아, 근데 진짜 아, 재밌었어 난왜 입술이 없는거야? 아까 이 물으면서 이 다, 닦다 너, 다다 너, 누구를 뽀뽀했니? 너 있나? 여기에 내 립스틱 다 있어 우리 진 와립정보좀령와립정보 아, 네, 좀. 아, 네. 아, 네. 예쁘죠? 아. 영동이가 아, 이때다 싶으면 막뽀뽀도던데 나도 말은 없어 요 아, 그래? 너야? 근 유준언니인 줄? 아니 유준언니 말이 유준언니인 줄알았어 유준언니? 우리 형아 밖에 안 나와 아자다 올렸어 아 아유, 우리는 뭐, 우리는 뭐, 뭐, 뭐 소주 한잔 하지 뭐 축구 먹면서 맥주? 어? 귀중. 뭐야? 어디서 나와 너? 어? 나너 어디서, 어디서 나온 거지 뭐? 저 유진이랑 얘기할 거 있어가지고 뭔 얘기? 아무 소름도 안 들리는데? 부석거리는 그런 거들너 <웃음> 내가 왜 항상 도시로 <웃음> 나와 있는지 알아? 왜요? 더워서 에어컨 썰고? 아니야 이들 허짓거리 하나 안하나 그렇게 <웃음> 주야아 진짜요? 응. 이런 식으로 자꾸 들락날락거리는 데 <웃음> 그럼 저 다시 들어갈게요 유진아 네? <웃음> <웃음> 유진아 선물 왔어 뭐예요? 어 뭐야? 뭐지? 디아블로? 뭐? 디아블로! l 나 이거 디아블로 d 는데블리 o 드 n d 잖아요 n 디아블로? <놀람> 너한테 선물이 왔어! e b 블리 k 드에서요 w o n 이 e r f u l That is somebody e l s 야 No, please have them. And you will hang something. t 와와와 i 와 n 와 t I g o 세계의 전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 속에 파괴된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할 용사들이요. 전 세계 의백 세트뿐인 LG U+ 디아블로 이모탈 패키지라는데? 뭔 거야? <웃음> 함께 악마의 군대를 무찌르고 성역을 수고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웃음> LG U+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와 행복한 선물인 디아블로 이모탈 패키지는. 야, 역시 S22 울트라와 스페셜 네. 모드 패키지가 함께 증정 되며 한정판이네 핸드폰을 준다고? 뭐, 뭐, 뭐, 한정판으로 제, 제작된 뭐. 디아블로 이모탈 모바일 박세스 게임권주 게임코드 카드가 함께 제공됩니다 야 케이스도 있어 와 대박 그 무섭게 생겼어 대박 사건 야 이거 핸드폰이야? 아니 왜 얘를 줘? 야너 디아블로 해봤어? 아니 나나옵치만 많이 해봤지 옵치는내 인생의 전부야 아니 그럼 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왜 줘? 이거 뜯어도 돼요? 야 여기서 너 디아블로 해봤어? 아, 아니요 빠져 아니 디아블로 해본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디아블로에서 폰게임으로 나왔나 보지. 폰게임은 지금 이시대나 같은 사람들을 겨냥한 거야. 뭐래? 나 맨날 여기 들어가서 하는 게 폰게임 인데 없네. 편지 많이 해? 나 현지를 한 달에 몇 십만 원 해, 폰게임. 600만 원 했어? 어떻게 디아블로가 뭔데요? 아니 디아블로 게임을 좀 설명해봐. 나 몰라. 나 디아블로 나도 드러만 봤어. 세계관이 <웃음> 응. 악마가 판치는 세상이야. 악마가 판치는 세상이야. 근데 그악마들 죽이면 돼? 어.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악마 끝판왕이 디아블로인데 응. 나중에 이제 끝내 이제 디아블로 저 죽이면 돼. 그럼 아 그럼 게임이 끝나? 어? 그럼 게임이 끝나? 2 3로 이어져. 아, 아 진짜? 아 이번에 모바일로 나온 거 아니야? 게임? 그니까. 맞지? 응. 그래가지고 그 휘린드 못 들어봤어요? 휘린드? 응. 휘인은 알아요, 마마무. 휘린드. 어? 마마무 휘인은 알아요. 어? 대화가 안 돼, 안 돼. 아저 진짜 몰라요. 몰라? 아, 진짜 몰라요. 아니 바바리안이라도 그래 또 이렇게 막 돌면서 이제 휘린드 <웃음> 그거는 뒤집은 진호 아니에요 형? 아... 휠린드 못 들어봤어? 어 휠리스는 알아요 휠리스는 이거 중학생 때 이거 <웃음> <웃음> 이렇게 하서다 있는 걸 알아요 불멸의양마든 모든 이게 뭐냐고 요 아니 무슨 게임이든 세계관을 완벽하게 이해, 이해하고 이해시안 해도 돼 세계의 종투가 다가고 있습니다 세계 속에 파괴된 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용사들이여 그걸 뭐가 있겠냐고 전쟁의 정리 <웃음> 응답할 수 있어 오, 나, 근데 나도 이렇다 뜯었어 <웃음> <웃음> 아니 이게 게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냥 LG 플러스랑 같이 한다는 걸 <웃음> 설명해 주겠요 아니 근데 뭐. 이게 한정판이야 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선물 주신 거야 아니 이거 이 광고주분께서 이제 그 뭐야 나는 응? 솔로에 나오셨다고 <웃음> 아그까나리액죠까나리있죠 어, 그 직진남 어! 아! 저기 계시네! 아! 아! 이아 이거 한난 하시죠! 하 직진남 잘 <웃음> 왔습니다 나아 진짜 싫어요 <웃음> 야, 구글 플레이 로그에 로그인해 줘. 아, 이거 위험한데. 근데 괜히 또 이거 시작했다가 이거 못 끊는 거 아니야? 내 거야. 뭔 소리야. 아니, 옆에서 쳐 보고 나도 쳐 봤는 어, 거 이거 아니냐고. 아, 그 오빠, 오빠, 그, 오빠도 핸드폰에 게임 받아서 우리 맨날 같이 하면 되잖아. 우리? 아, 너도 해. <웃음> 잠깐만. 아니, 얘랑 나랑 우리라는 말 썼다고 그러는 거야? <웃음> 아니, 아니, 무슨 말을 못 하겠네. 언니 실이 거실에 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웃음> 너도 있잖아. 그럼 아이 그럼 너 같이 해. 아니, 너 게임 자체를 안 하잖아, 잘. 맞아. 아니 저들 아니 아, 그럼 게임을 좀 알려주시고 저랑 아, 좀. 아, 이거 다 같이 하자. 일로 와. 그러니까 뭔지를 좀저 같은 사람. 그니까 나도 아, 몰라. 아, 무슨 아, 게임인지. 뭐 게임이야? 뭐 어떤 거예요? 뭐, 뭐 메이플처럼 전사, 도적, 마법사. 어, 직업이 아 직업이 여러 가지 있어. 아 네. 직업이 여러 가지 있어 뭐가 있어요? 네. 직업. 악마 사냥꾼. 오. 악마를 사냥. 악마가 적이니까. 네크로맨서. 네. 네크로맨서. 네. 아, 네. 네. 시체를 조정할수 응. 있는. 부두술사. 부두술사? 응. 그럼 뭐야? 소설이스. 소설이스? 소설 쓰는 사람. 헬라딘. 어? 소설 쓴 사람이 소설 리스? 아 그니까 소설이 없는 거 아니야? <웃음> 소설, 소설 리스? 소설 리스! 소설 i 네트워크 c 이 a l i s t s o c i a 소설 네트워크! 이제 악마 <웃음> 아, 소설 그... 그 악마들 s n s o 킹해가지고 s t Socialist? s o 이 i a l i s t Socialist? s o c i 소설 i s t s o c i a l i s 스 Socialist? 요 o c i a l i s t s o c 왜 그러면 써. 왜냐면 이름이 보여서 아니, 아니, 시체 조종하는 게좀 깡패잖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양심을 가지고 못느끼나 왜냐면 묘, 누군가의 묘제에서 꺼내는 거잖아요. 아니, 영혼을 꺼내는 거니까. 아니, 어차피 시체를... 아, 아니, 악마 시체들이, 악마 시체들 악마 시체들이구나. 아, 아, 아. 그럼 양심 그할 수럽네. 이게임 진짜 몰라요. 아, 진짜.. 그 악마 잡는데 악마씩 세워서 악마 잡는데 뭐가.. E.E.J. 그러니까 오랑캐를 <웃음> 이용해서 그렇지, 오랑캐를 그렇지. 잡는다. E.E.J. 아, <웃음> 그러니까 이거 E.E.J로 바꿔야 디아블로 E.E.J. <웃음> <웃음> 네, 디아블로 E.E.J. 정 네. 오늘 오신 분이 어? 그, 저분이 이제 나랑 오랫동안 친했던 분이거든요. 어. 근데 게임 광고인데 게임을 시작하기도 전에 네가 너무해가지고.. 아 조용히다. <웃음> 조용히 표정이 좀 안좋으신다고요? 아, <웃음> <웃음> 아 직진단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웃음> 게임을 잘 몰라가지고 아이, 제가 아는말이 따로 있고... 아, 네, 죄송합니다. 디아블로 최신작을 모바일에서 성역을 대표하는 영웅들! 아, 우리가 <웃음> 영웅들인 거지. 아, 영웅? 음 최대 8인이 참여하는 레이들! 오, 8인! 그럼 우리 미플랜보드다할수 있겠네. 그니까, 그니까. 아직 그 힘을 향한 영웅이... 아, 대전이 됐다. 야, 악마 새끼들! <웃음> 다아 <다 무린다. 웃음> 맞네. 블리자드가 이런 시네마틱이 아, 잘하지. 맞아 맞아 맞아 아나어르때스타크을 아, 진짜, 진짜 많이 봤는데. 와. 근접, 원 마법사, 악마 사냥꾼. 악마 사냥꾼이 총 쏘는. 어. 오. 나 강령 술수하겠습니다이지 남녀, 남녀. 나, 나 여. 나 무조건 여자 캐릭터. 풀더빙이네. 모바일 게임들이. 공격. 오오오오오오오이이오 음.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 발자국 따라서 가면 되네. 온데대기 음. 공격 명령하기 명령! 공격해! 공격해! 씨로 끝내지 말고. 대체 씨발. 해요 봐. 아, <웃음> 이게 또 과머리불을 하나 보면 또 그렇지. 우와! 악마 나왔어. 너 아냐? 아, 넌데 코페야 모자아어 아, 되게 이런 거되게 좋아합니다. 하 실장아. 야 누가 네크퓨터에좀 똥방을 한번 박혔다고. 아아 아, 나 피웠다 야니 네, 뭐가 이렇게 많이 봤냐 누가 이거를 계속, 계속 이렇게 눌러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어 대박! 돼, 돼, 좋아! 아, 흥흥해! 어 이게 그냥 혼자 그냥 계속 핸드폰을 만질 수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는그 거면은 뭐 이게 뭐 그게 있나? 아 뭐라고 궁시렁되는 거야? <웃음> 아니 일단 방에 들어가 있어 우리 하고 있을게 왜? 왜? 아니 게임 안 좋아할까봐 어나 되게 좋아하네 아 그래 그래 어 일상. 새로운 기술 사용가네 기술 확인 일로일로 와, 와, 정훈아 정훈아 정훈아 나일들어게아니아 일로와 응? 시체폭발 시체폭발 진짜 개 세거든요 아형 저한테 한번 시켜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지품 확인 장착 어, 나? 예, 너 공, 공격이 더 세지 아꺼아봐아 아, 시체폭발 한번 해보게 내는 뻔이야! 와아씨 시체폭발 어, 레벨업 4 1 네. 해봐 해봐 해봐 해봐 아, 수... 다 아니 면다 잡아놨는데 뭐그 아니 아니 아 잡았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니 거기. 너는 뭐 게임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뭐뒤아을거는다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시체가 없으면은 시체 폭발 못 쓰지 멍청아 아뭘 <웃음> 어, 하지마 너무 아니 아니 원래 이거 배우면서 영국에서 배우는 거야 시체 폭발 시체 폭발 시체 가지고 없지 않아? 여기 여기? 어? 이거 잡아요? 어 그것도 잡으면 이제 경험치가 올라서 우리 레벨을 높아져 존 이력. 헐. 어. 캐셔. 무슨 일이야? 아, 그냥 그좀더밥 먹으자 불러. 맨날 요 유진아, 재밌어? 네! 다기 <웃음> 다. 좀 이따 밥 먹자. 장피야. 아니, 불려 야 아니, 안 피야. 아니, 치에 그래. 있어. 뭘안 가가지고. 안 가요, 선생님. 빨리 나와. 뭐 하는 거야. 이거 좀 잘하지? 와. 나오니까 좋아, 안 좋아? 가나이, 가나이, 나오니까 좋아, 좋아? 이 만두를 여기다 담그면 내가 만약 만두라면? yeah